그래서 이런 심... 거살 거야? 어 실버톤 사라야지 아니요 <웃음> <너무> 예다유 <웃음> <너무 예쁘다. 웃음> <아유>, 잘생겼네. <웃음> 고다겨아 응, 맞아. 지난번에도 어, 한거 같은데. 와그 배우래. 지금 저 카메라로 다 찍히고 있다. 찍어? 음. 하나하나씩 찍어? 한꺼번에 한꺼번에? 엄마 응. 음. 음. 착각 찍어? 아니 착각 착각 착각 착 찍어? 소리 없이 게 해? 배영상 네은 뭐야? 음. 아, 사진 한 번만 모르겠는 음. 사진이 아니라 음. 계속 이었여기보터 아저씨분? 아저씨됐어 아 m not sure. I'm n 아 살고 있 너무 예쁘다. 지 잘생겼다. 잘 살아요. 민구가 잘 살아라. 박수. Oh, my okay. God.